알았어 내려오자 힘들다 아니야 힘들지 않아요 홍아 아 홍아 새우가 이렇게 많 이유는 송파가 아주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급식은 저는 이렇게 어, 상추쌈과 이간바스를 같이 여기 우리 킹카는 반찬 이렇게다가 너무 없어 보이죠? 미역국과 간바스에 여기 새우를 같이 먹을 겁니다. 우리 좀 바뀌는 어떤 아이템들을 보여주면 이제 같이 밥 먹는 급식실 친구들이 생겼고 그렇지! 아이고 냠냠냠 맛있게 주고 있죠. 아기! 아기 아기도 아기잘 나오고 있어. 아 나도 먹어볼게 이거 봐. 이거 봐. 두릅나물까지 해가지고. 아, 알았어. 아기, 한입 줘. 아기도 한입 줘. 여기. 아기, 한입 줘. 아기, 한입 줘.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응. 음! 응. 음! 우리 급식실에서는 쓰나미가 자주 옵니다. 기린. 응. 응. 기린. 기린. 음. 수저로 아주 기린의 반했어요, 지금. 오이 기린. 여기 호박도 있네. 호박? 아, 호박. 나이스. 도 응, 싹도. 그렇지. 음, 아 어, 이거 줄게 기린. 기린. 어 기린 줄게. 이렇게 먹자. 자 가봐. 기린이랑 줄게. 기린 기린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어, 여기 있다 기린. 기린 여기 있어. 어 기린 갖고 싶었는데 엄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감바스 한번 줘볼게요. 이거를 맛있게 먹을지. 아우시어나 먹어볼게 이거 봐. 지금 제가 급식실 냉장고에 너무 불고기가 쌓여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털어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 와 음! 음 맛있다! 음. 음. 아!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요즘에 어린이집에 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됐다는 소식을 받고 네!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정말 꿀 같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를 또 깨닫게 되는 어, 정말 소중한 계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밥은 아직 다 집에서 먹고 있어요 아팠어가지고 오늘도 병원에 왔다는데 엑스를 찍었거든요 어, 이제 보건실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엑스를 찍어보니까 그런 폐렴이나 이런 걸로 진전될 건 아니고 기관지염이 살짝 의심될 수 있, 있다 그래서 약간 항생제 약한 거를 받아왔고 음. 엑스를 음. 찍으니까 애들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장까지 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킹카의 똥이 그렇게 많이 차 있는 게딱 튀어나온 거예요. 어, 똥, 똥, 똥, 그렇 킹카의 똥이 나오셨습니다. 아, 그 그래서 그래서 밥을 잘안 먹을 수 있다, 식욕이 많이 없을 수 있다. 오늘 전까지는 좀식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고픈데 잘 먹어. 어? 아, 물 줄게. 물 여기 있다. 그렇지. 물쌈장에사서 음~~ 음~~ 음~~, 음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아기는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 아기 얼탈을 시키면 안 되지 군다 군다 군다 군다 렇지 군다 군다 되게 놀라우실 거예요 아픈 기로 진짜 많이 성장 말디 말디 말디 다다닭 너무 좋아지 짠! 아이고 맛있어! 한동안 어, 신녀의 친구였던 이거 살살 삐! 36.7도 아 진짜 너무나 반가웠어 어? 삐 해! 애기 삐 해줘! 아기 피해줘 그렇지! 응. 삐! 그렇지! 이럴 때 삐! 응! 응. 애기 삐 해줘 삐! 엄마 삐! 삐! 그치. 그러니까 신가가 입안에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넣어졌을 때는 좀 약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요 어, 그렇지. 여기 이게 뭐야? 여기다 불. 음. 괜찮아. 어디 있어? 여기다. 있삼십육점도 아주 고마워. 어? 그렇지. 잠깐만 기다려봐. 또뭐 줄게. 잠깐 기다려봐. 뭐 줄까? 어. 음. 되게 좋지 않은 얘. 예.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 우와 코끼리 얘는 누구야? 악어? 악어! 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어자 여기다 있 그렇지 어 응? 이거 줄게 이거 새우 새우일 때 새우 이제 쉬러 알아서 내려오자 울림이 조금 덜하라고 그래서 영양 선생님이랑 이제 됐다 잘 먹었다. 힘들다. 아니야, 힘들지 않아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저 오늘 신문 나왔어요. 여기. 여기 잡니다. 부전 누구? 한 방에 합격. 빵! 2차전입니다. 기장떡과. 어? 어? 이거 요플레인데 먹어볼래? 이거 찍어서 먹어보자. 아. 응. 먹어봐. 야! 아이고, 안 먹을 거야? 음, 음. 나 지금 요거트예요. 요거트를 주고 있어. 맛있지? 요거트? 음, 응? 요거트? 이거 나도 줘봐. 아! 아! 그렇지. 나 줘야지, 나! 아! 나줘나한입줘 나 아. 고맙습니다 응 음. 고맙습니다 아니야 너 먹어 좋지 아 맛있어 잘 먹었어 음 아빠 요플레 마음에 안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요플레가 어? 요플레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도 먹어봐. 그렇지! 아유, 맛있네! 응, 음, 맛있네! 헉. 음~~ 맛있네, 고마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충치균이 올물 수가 있어요. 나 먹어, 너나 먹어! 그렇지! 아주 신들린 속수로 먹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먹리는는 힘들어 서 자, 치즈! 아으음 이걸 한 5번 반복하면 될거같아 아기? 어 아기도 먹겠지 자로기자가 줄게 어자 자기 주지 말고 아기 주라고 갖고 왔어 정말 정확하게 1ml씩 먹이고 있네 이거 안되겠다 한번 내가 3ml 4ml 줘볼게요 아기 치즈 먹자 아기 치즈 어 이거 욕 아닙니다 아기 한번더한번더 와 이제 3ml 먹었다 이제 이만큼 남았어 일로 일로 치즈 치치지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어, 치즈 아 치즈 치즈 먹을 거 치즈 아이고 자야 치즈 먹을 거예요 <웃음> 자 이거 치즈랑 마지막 먹자 자음 자. 아이고 진짜 다 먹었다 이 정도면 다 먹은 거지 아 훌륭해 하이 파이브, 그렇지. 무브 <웃음> 페이 mm -hmm. 같은데 중독성이 쩝니다 Come on, everybody, come on. Everybody,